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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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기 찬송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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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둘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함께 228장 오나의 주님 신이 배우니 찬송 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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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떤 일들이 지나가더라도 변함없이 또 아름다운 봄날을 주시고 촉촉한 비와 바람을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에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주의를 맞아요.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퇴기하는 입술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는 주님의 가,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을 따라가는 소망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의 일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거짓 정보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이 세상의 썩어질 가치보다 하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지혜롭게 운영되어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살핌에 부정함이 확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중고청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화란 땅까지 인도하심에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부모님을 따라 공부를 위해 꿈을 위해 화란 땅을 밟았습니다. 청년 시절의 황금같이 소중한 때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어 이 어려운 시절에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의 선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화란 모든 성도가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고청 청년들의 새벽 이슬 같은 신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와 또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묵묵히 주님 일에 봉사로 영광 돌리는 충성된 모든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드릴 시간이 속히 오길 기고대하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시사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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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어, 어떻게 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 그 떡볶이라는 게 있었어요.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만들어서 모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별 모양, 동물 모양 같은 쇠로 모양을 탁 찍어서 이렇게 만든 먹는 그런 재밌는 놀이였는데 요즘에는 아마 빵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엄마랑 같이 빵틀에다가 빵 구워보셨어요? 아니면 쿠키 같은 거 구워보셨어요? 하다보면 은 동물모양, 별모양, 달모양 그런 나무로 만든 틀 또는 쇠로 만든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한 것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구워내지요. 그러면은 그 모양에 따라서 코끼리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어,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틀, 우리나라 말로 틀. 그것은 코끼리 모양이에요. 겉에는 쇠로 됐고. 안에는 비어있는 모양, 그틀그 그 틀에다가 뭘부른다고 반쪽된 것, 거, 걸쭉한 것, 그 내용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은 뭐가 나오죠? 구우면 은 거기에 코끼리 모양의 쿠키가 나옵니다 그 안에 부었던 그것을 우리가 내용이라고 래요 내용, 무엇을 붓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쿠키는 초코쿠키가 될 건지 바나나 쿠키가 될 건지가 사실은 결정되죠. 어, 코끼리 쿠키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코끼리라는 것은 그 쿠키의 모양을 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초콜릿을 부었기 때문에 초콜릿 쿠키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교회가 틀이 있고 교회에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틀은 마치 이런 건물과 같은 것이에요 이런 건물은 교회의 틀이에요. 그 안에 무엇을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무엇을 부으면 교회가 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잘 들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이두 가지를 부으면은 이 틀에다 부음에는 여기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바로 이 말씀과 성례, 성례 두 가지를 찾으셔야 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례에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세례받는료 네. 하나는 성찬식하는 이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되면, 은 자라게 되면 은 이것들을 다 함께 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두 가지가 있는 곳이 교회이다. 난 교회 와서 이두 가지를 찾고 만난다. 그러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600장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것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예전은 장사를 하려면 가게가 필수였었습니다. 터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종업원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는 잘 짜여진 조직과 업무 분장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별 신경 쓰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한 가게를 열었을 때에 그 가게가 어떠한 가게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게터 혹은 종업원, 어떤 조직 혹은 간판이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거기서 무엇을 취급하느냐가 거기에 달린 것이지요. 가게터나 간판 같은 것들을 우리가 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는 가방, 가방을 그 내용이라고 부르지요. 그런 틀 속에서 그 내용을 가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가방가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교회의 틀이고 또 무엇이 그 내용이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가게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비유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만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가방 가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말씀과 성례입니다. 신학자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포함시키기도 하겠지만 교회의 참된 표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두 가지 곧 말씀과 성례입니다. 예배당이나 사람 혹은 그 조직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틀에 담길 내용, 그것은 두 가지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과 성례가 없는 교회를 아, 저거 교회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경고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발을 팔고 있는 가방가게가 있어요. 가방가게에서 신발을 팔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 신발을 팔고 있으니까 가방가게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것. 표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밀한 표현입니다. 교회에는 말씀과 성례만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말씀과 성례 이외의 다른 여러 활동들은 그것이 기도회가 되었건 수련회가 되었건 바자회가 되었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내용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자회로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바자회로 모인 곳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자회라는 그 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그 바자회에서 사고팔고 하는 그 장터가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실망한 이유도 없다. 이런 말이지 사람들이 좀 보기 싫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의 경우죠.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 성도가 그곳에서 예배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줄은 것이 아니라 거의 없지요그 때문에라도 이 교회에 아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가나한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 지요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모일 수가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다 가나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취한 방도가 있지요 소위 온라인 예배 또는 비대면 예배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유튜브로 방송을 하거나 또는 그줌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실황중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당이라는 어떤 교회의 틀이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틀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틀이 바뀐 것입니다. 리폼입니다. 이 새로운 틀 지금 온라인 플랫폼 이거, 이것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예배당 그 틀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것은 정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면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틀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음으로 해서 코로나를는 멈출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서로의 눈을 마주치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은 불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할수 있는 것, 화면으로 얼굴 보는 것, 이것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예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라고 하려면은 이 온라인 예배 속에 교회의 표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과 성례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방송이 이 녹화 방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그 거룩한 성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걸 통해서는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배가 될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으시려면 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만남이나 모임이 과연 어, 교회의 또는 예배의 내용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만남이 없어서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런 말씀은 그저 지나간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여운일 뿐입니다. 성가대가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 같다. 예배 안 드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가대와 또그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배당이나 혹은 어떤 장소나 사람이나 이런 틀 그런 틀에 속한 것들이라면 성가, 성가대가 그런 틀에 속한 것이라면 성가대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치리, 치리 들어보셨지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 공동체로서의 교회 도덕 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교회,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그런 교회에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라 것이죠. 우리나라가 독립 이후에 일제 청산을 잘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한 가지 시험을, 시험, 그것을 경고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식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갖추게 되었을 때,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과 성례다. 바로 이러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에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어떠한 교만을 경고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이단한 가지 시험 때문에라도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표지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오만과 편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지적한 말 가운데 들어있지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이곳에 이주해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마도 교회를 정하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에 화란한인교회를 우리 교회로 정하셨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저질러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우리 교회로 택하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포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어나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도치교회도 많고 인터내셔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다 제치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살짝 왜곡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교회들을 교회답지 못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낙인 찍은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지 잘 아시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례지요. 이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저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를 택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무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배웠으니까 쉽게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과 성례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교회는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 지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를 참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교회는 다 거짓교회입니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이름 주님의 교회. 그럼 다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딴 교회는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왜이 교회를 택하, 택하였는가? 이런 질문 받으시면은 사실 에,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아, 그, 저 교회는 목사님이 불친절해.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둘러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다 교회의 참된 표지, 말씀과 성례를 에, 들이대어서 이것이 에, 잣대가 되도록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교회 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내용이고 그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배웠을 때에 이한 가지 에코를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에코이겠습니까 여기가 참 교회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저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해버린다 라는 사실이지요. 다른 말로 내가 이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형제를 라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이것을 잣대를 잣대로 삼아서 이 교회를 택하고 또저 교회를 버린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운 저한 교회를 교회가 아닌 곳으로 욕보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교회를 자질 없는 교회, 뭔가 부족한 교회, 뭔가 잘못된 교회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이지요.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례로서의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게 되고 이것이 있으면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례는 이것을 받으면 교인이 되고 안 받으면 교인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는, 합하는 것이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례는 누가 천국행 티켓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표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표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어서 그가 성도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당이다. 이걸 이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단지 그가 죽었음을 알리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부고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세례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출생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예전과는 다른 거듭난 자로서의 생각과 의지로 살고 있다는 라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살은 자라고 표시하셨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새로운 생명을 산다고 말하는 곳인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성도는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지나쳐서 이곳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교회고 저기는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저런 성례가 없으니까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귀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불러내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표지 이런 식으로 말, 말씀드린 이유는 이 지식이 누군가를 교회로 만들고 또 어딘가를 교회가 아닌 곳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식음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그러한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례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칼을 우리가 내리치기 전에 우리가 이것으로 나의 형제를 쳐내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을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 할지도, 할지를 할지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께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여기에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이 올바로, 바르게 선포되고, 또 증거되고 표시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것인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참된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그 말씀 가운데 가르치신 성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함에도 참여할 그러한 자임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 9일이지요 3월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28일이 종료주일이고 29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새벽기도회를 중계방송, 녹화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